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초급기술 첫번째 강좌 제 젠로버 입니다 간단하게 기술 소개를 해드리자면 관리손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보시면 되고요 어, 초급기술 이후 단계를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익혀야 되는 기술이 되시겠습니다 바이트 핸들을 주인 팬그립에서 시작을 해요 팬그립 상태에서 핸들을 펼쳐주시는데 엄지를 축으로 회전할 을수 있도록 조금 더 세게 펼쳐줍니다 그대로 엄지를 축으로 회전을 해서 바로 오는 세이프 핸들을 잡고 그대로 내려주시고 올려주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젠루 로보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뭐 팁을 큰 팁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익힐 수 있고 되게 큰 도움이 되고 그럴 만한 팁은 없어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회전에 적절한 속도를 손에 익힐 수 있게 될 겁니다 회전에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다면 마지막에 세이프 핸들로 잡고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닌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마무리하는 것도 연습해보세요 사실 뒤로 갈수록 젠로버를할때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자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어쩔 수 없이 세이프 핸들을 쥐고 젠로버를 하게 되는 기술이 있게 되는데 마지막에 바이트 핸들을 쥐어서 칼날 부분이 손에 닿게 되겠죠. 하지만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마무리하게 되면 칼날이 손에 닿지 않게 할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